잠깐 쉬어가면서 고요 속의 외침 보너스 게임을 한번 가볼다아 뭐. 좋아요 좋아요 이번에는 저와 1대1로 진행하는데 어 1대1 좋다 어 이게 저희의 옛날에 그 아, 아날로그 오리지널 버전이라면 네. 요즘 또그 어떤 거인 아시죠? 아 그거 설명으로 하는 거? 조금 떨어져서 1대이로다 헤드폰을 낀 상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제시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와이파이랑 와이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그 핸드폰, 핸드폰 터지면고 어! 연결하는 거 이렇게 예, 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게임 제한 시간은 200초 그리고 각 팀의 대표 한 명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한번손을락싸볼래 어, 내가 할까? 자, 자 여러분 자 제가 시작합니다 준비 화이팅 시! 아 여기 팀이구나 자그 휴지 있잖아 휴지 휴지가 물에 빠졌어 휴지가 물에 빠졌어 어. 물티슈 휴지가 오. 영어로 뭐야 휴지가어제주도에그 어. 돌멩이 할아버지 <웃음> <웃음> 그 돌로 된 할아버지 있잖아 할아버지 비처인 제주도에 있는 거 돌아오르막 돌아오아야 어. 어. 아야 어. 디노 디노 디노 디노, 디처리 와왜 이렇게 한 다음에 디처리냐 야 핸드폰 핸드폰이 배고픈데 배고픈 데플 배달의, 배달의 민족 핸드폰이 배가 고파 그 근데 충전 이게 충전이야 근그 맞는데 그거에 선이 없다고 선이 없어 어 무선 충전 무선 충전이야 그잘왔나와 도겸이 도겸이 도겸이 뮤지컬 엑스칼리버 어도 어! 김밥이 야해 두두김밥 두두김밥 김밥이 야해 김밥이 옷을 벗었어 김밥이 옷을 벗어 김밥 김밥 김밥이 옷을 벗었어? 김밥이 야해 김밥이 야해? 김밥이요 김밥이 야 김밥이 벗었다 야해 김밥이 야해 야해 누두김밥 <웃음> <김밥이 야해? 웃음> 김밥이. <웃음> 어. 아니라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아까 누두김밥 했잖아 없어 끝났어. 없어 뭐야 왜저래요 1분 48초 와야근 아까 누드김밥 말하지 않았어? 나누드김밥 했잖아 아 진짜? 잘했어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잘한다 아 여기서 한 10초 빼야 될것 같은데 아, 1분 40초로 할까? 네. 에이, 해줘요. 4초만 4 빼줘요 다음 누구야? 명호 명호 갈게요 <웃음> 아, 벌써 아. 웃기다 와 아, 명호 시작할게요 시 시작. 아, 시 시작 말로 해야지 말로 해야지 네가 말. 네가 좋아하는 운동 구떡 너 맨날 혼자 새벽에 가는 운동, 어, 운동. 내가 좋아하는 땅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운동 필라테스 아 운동 배드민턴 아 배드민턴 배구 배구 배구 배구 배구 배구 배구 배 배구, 어, 배구, 배구. 쟤 몰라 구 배구 배구 배구 배 머리, 구 배구 배구 배구 배구 와이파이? 배구 배구 배구 배구 티비 머리 끌렸다, 나오는 거? 슈파수 이거 거의 런, 넌센스인데. 어, 아, 아좀 어떻게? 뭐, 더말해 봐. 할수 있어. 아, 몰라 몰라. 야, 저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아하! 어, 너무 말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웃음> 맞춰 줄게. 말해. 뭐든 말해. 그냥 정답 말해. Do remi fa so la. 어. 야너왜 나갔나 했어요? 아, 아 야, 너무 어렵다 어, 나 씩! 그냥 저걸 말해 정환영 형이 얘기하는 거다 들려 뭐뭐뛰어라뭐뭐뛰어라지지 <웃음> <야>, <지. 웃음> 패스 패스 패스 네, 패스 패스 아! 우리 타고 다니는 차! 우리 타고 다니는 차! 한 이발 오! 알았어요 다시 어어 어. 어. 어? <웃음> 유행어 밀지 마! 뭐 하는 거야? 뻘뻘뭐 해? 반대 뭐해? 남자 남자 반대 아 남자 반대 여자 걸, 걸. <웃음> 근데 영어 영어 여.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우먼 아니야 티메일 글반복해봐 걸걸! 아 인정 인정 아 인정 인정 아, 인정 인정 아, 인정 인정 아,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네가 좋아 인정 네가 좋아하는 커피! 커피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2분 30초! 오, 30초. 와... 걸걸... 걸, 걸. 너 <웃음> 설명 뭐, 어떻게 걸걸! 승관아, 승관아, 걸걸, 걸걸! 걸걸! 아, 걸걸 맞은 거 아니야? 야, 야 아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이, 잘했어.